All right. <laughs> 지금 고문 중이다. 응. 도구에 온다는데로 떠나자. 따라온나. 어디로, 어디로 떠났는데? 도구에 떠나 마라. 미친.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 옆에 임종 해수 봐라. 역시, 가스트가 왜 저기 돌아다니느 내가 스폰시켰다. 왜? 얼른 그거 하러 가야겠는데. 게임 룰에서. 팀 인벤토리. 오 어디 있었니너어 음.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어디? 이때까지 있던 아이템들을 다 버리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<웃음>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우리들끼리 <웃음> 우리 멀리 도망갈래 어디로? 골프 이 타러 가면 되겠는데 아니다 아 그거는 들킨다 골프 이 타러 가고 싶다 좀 이따 골프 위또 하자 우리 베이스 캠프다 여기는 난 지금 건날개 타고 날아가고 있거든 여기 여기 어, 야 응? 여기 와봐 몇단선 하나가 있다 어딘데 이쪽으로 와라 어 우리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우리들끼리. 여기서 시작하는 거다. 스포, 세, 스포, 스폰 스폰 포인트로 해놓자. 스폰 포인트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어, 여기로 그래. 해놓자. 침대 침대 설치 하면 된다 이거. 이도 여기로 등록 해놓을게. 가자. 어디로 가는데 우리 지하유적이나 찾으러 갈래 지하유? 응고로곤이 아까 뭐 빛나는 유적 같은 게 있었네 야나 따라와봐 내 네, 여기 있다 위에 있다 잠깐만 건날개 하나 가지고 있으라건날개글로 g 어디있냐? 위에 있다 건나개 타고 날아와라 이거 하니까 보인다 니가 건나개가 어디 있지? 건나개 수송칸에 있다 일단 불사의 도템을 하나씩 들어라 불사의 도템? 안 죽는다 들고 있으면 이거를 들고 있어야 하는 거 응. 뭐 왼손에 들고 있으면 되나? 음. 응. 이제 여기서 가고 싶은 방향을 정한다음에 거기 어디로? 매 매미 같은데. 일단 내가 조나 위에 있거든. <웃음> 뭐야 너? 난 네가 안 보인다 이제. 잠깐만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을까? 보이나? 어, 보인다 우리 둘이서 가 놀자 야, 계속 올라가자, 일단 건날개 달았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어디가냐고 갈래 저쪽 가자 아니, 날개 타고 가야지, 왜 걸어가는데 먼저 출발해라 보인다? 어니 보인다 지금 와 날아간다 여기다 아씨 구름 위에 뭔데 진짜 <웃음> <웃음> 아 조진다 구름 위에 날아다니겠다 어디는데니 네 안보이는데 나 전앞으로 왔는데 앞으로 쭉 전진하고 있는데 TP하는 수 밖에 없다 어 뭐야 안돼 비행하고 있었는데 왜 여기야 나니 네 뒤에 어발견해다 <웃음>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생각해보니까, 그걸 안 했다. 제 인벤토리에 문 128개씩 들어갔다. 아이씨. 문 128개. 어쩔 수 없다. 길을 잃었다. 길을, 길을 잃었다. 우리 그냥 갈길 가자. 길을 잃었다. 또, 또 올라가자, 또. 나또 니가 안 보인다. 난 예, yep. 아 보인다. Yep. 찾았다. 어디 있는데? 아 여기 있네. 또 날라가자. 여기서 음. 날라가자. 어디로? 디로꼭이 집이다. 정이 집. 이다정이반이이 작지 실패 오, 많이 해지는다 다 같이 가 방금 일 강타 이인챈트 도망갈까? 그냥 박살 내고 도망갈까? <웃음> 그냥 나도 뭐자 박살 내자 에. 에이... 자 먼저 날아갑니다. 예. Yeah. 오 호박이다. 호박 이제 얼굴 없는 걸로 바뀌었대. 파야 어, 돼 진짜 이제. 너 얼굴 호박이 응. 얼굴이 없네. 어. 얼굴 없으니까 뭔가 미묘하다. 저쪽으로 아, 그 가자. 야 누가 왔다. 상 <웃음> 내가 쟤한테 무한 어드벤처 모두 걸어놨다. 아 나는 지금 날아서 초원일에 날고 있다. 도망가고 있다 나도 니네 보인다. 이제 도망가. 보라색 똥. 어디 있어 너. 갑자기 안 보여. 어늪지대안 돼. 나는 장육할. 가 하... 하... 저저 저 위에 하늘섬 아. 한열성 가보자 하늘섬이 어딨는데? 여기 TP 해봐 어? 찾았 가고 있다 악. 아, 이제는... <웃음> <웃음> 아 골프 위 타고 싶다 나도 골프 위타러 갈래 어 제 버리죠 어? 뭐.. 늪이냐 이거는 여기는 늪지대 음... 요즘 지형이 꽤나 다양해져가지고 늪지대도 예전에는 뭔가 늪지대 같지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늪지대 같아졌어니다저 음... 친구는 어떡할까? 어? 그게 없으면 버려야지 <웃음> 잠깐만요. 마음 응. 감히 골프를 사지마자. <웃음> 나, 나 있는 대로 t p 해 봐. 어, 지금 네가 어디 있는지는 보이거든. 그쪽으로 날아갈거든 응. 디지트. 이, 두불로 예, 착. 빨리 빨리 그냥 가라고 하자. 자, 이 밑에. 뭐예요? 붙여. 그리고 우린 또망하는 거야. 붙여. 뭘 붙여? 봅시다. 니, 리인벤토리뭐하나나 인벤토리에, 아, 이건. <웃음> <웃음> 붙여. 아, 이것은. 아. 자, 이것은 이제. 골프 이상 하겠다는 소리다. 몇, 뭔데 바짝 거리지 않냐 이거 하나 둘그 <웃음> <웃음> 다음에 전화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니가 날라갔다 이제 <웃음> 아 상관없다 이제 서브 다친다 그럼탈줄 안다 나와라 골프이 야 저건 어째냐 저 장치는 뭐? 그대로 놔뒀었요어 그대로 놔뒀다 하마치 이제 전원 끄고 하마치 전원부터 껐다 나는 <웃음>